불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공부는 정신수양, 사리탐구, 작업취사이다. 정신수양은 영혼을 맑게 진화시키고 사리탐구는 인간, 우주, 이치에 대한 탐구로 자아를 성숙시킨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공부는 작업취사이다. 작업취사는 단순히 업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짓는 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과연 여기가 내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혹은 누울 자리는 아닌지에 대한 선택이 고스란히 자기업이 된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도 작업 취사에 달려있다.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만다. 스스로 작업지사를 잘못하여서 제복이 떨어져 나간 것을 괜히 부모 운이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재수가 없어서라고 탓하는 사람도 많다. 작업지사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어렸을 때 나는 부자란 말이 참 싫었다. 6.25 전쟁 직후 전주에 있는 우리 집으로 친척들이 피난을 왔다가 함께 살게 되었다. 친척 몇명 정도가 아니라 무려 50명 정도가 함께 살았다. 아무리 경찰서장 집이라지만 50명 식솔의 끼니를 챙기는 일은 보통이 아니었다. 매일 시래기국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것도 힘든데 부모님만 안 계시면 6살에서 8살이 많은 이종사촌 형님들이 걸핏하면 괴롭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였다 이종 사촌 형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알게 된 부친께서 아무래도 형들을 고향으로 보내야 겠다 내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순간 형들이 고향에 가면 힘들게 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아버지 괴롭더라도 조금 참겠습니다 사촌 형들 때문에 투쟁심이나 경쟁심도 배울 수 있고요 저는 견딜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부친께서는 흐뭇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내가 자식을 참잘둔것 같다 고 하셨다 그 말씀이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 내게는 늘 부잣집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었다 이종사촌 형처럼 나를 괴롭혀도 너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하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말은 부친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들었다. 부친의 죽음으로 비탄에 빠져있었을 때한 어른이 내게 이제 너는 아버지 집 붙여도 못하겠구나 라면서 놀리듯 위로하는 게 아닌가. 그날 이후 나는 부자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생각에 속마음은 도리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스무살이 되던 무렵의 일이다. 어렸을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 죄이가 나를 찾아와 군대 가기 전에 가만히 장사를 하고 싶은데 20만 원 정도 사업자금이 필요해. 혹시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 당시 목욕탕비가 80원이었으니 20만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다. 비교적 생활이 넉넉했던 나는 갖고 있던 물건도 팔고 전당포에 물건을 맡겨가며 돈을 마련했지만 약 3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 전신망고 끝에 20만원을 마련해서 가마니를 샀는데 하필 가마니를 쌓아두었던 창고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20만원을 몽땅 날리고 말았다. 죄인은 그 길로 군대의 자원에 월남으로 가버렸다. 빚은 고스란히 내 몫이었다. 17만 원은 내가 갖고 있던 것을 팔거나 저당 잡힌 거라 괜찮은데 나머지 3만 원은 갚을 길이 없었다. 순간 피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를 파는 청년들이 많았다. 나는 무조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최고로 많이 빼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8천원이었지만 몇 번을 거듭한 끝에 겨우 돈을 채워서 갚았더니 친구는 어떻게 피를 팔아서 돈을 갚을 생각을 했어? 라면서 놀라워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 만에 월남에서 돌아온 죄인은 군대에서 번돈 20만원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면서 사과를 하며 내게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았다 재우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자신이 스스로 지은 작업 취사에 있다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이 지은 업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간다면 어느새 부자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